다이어트 식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아침 식사로 많이 쓰이는 과일, 사과 오늘 주제는 바로 사과에 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선 사과는 비타민을 비롯한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대한민국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중 하나는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것이 좋고 밤에 먹는 것은 심하게는 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합니다 일단 사과가 아침에 먹으면 금이고 밤에 먹으면 독이라는 이유가 유기산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대부분 구연산과 사과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산들은 몸에 흡수되는 동시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에 이 장점이 밤에 자야하는 상황에 먹을 경우 오히려 분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당도가 높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사과 몇 쪽을 먹는 것이 몸에 더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위에게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서 하루의 시작을 보다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밤에 먹는 음식은 모두 좋지는 않습니다 밤에 야식 리스트인 족발, 치킨, 피자 등을 잠들기 전에 먹는 것 자체가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사과를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